j a k Quartou! 와씨, 팀 풀이야. 네그 뭐냐 랑옥 그야랑 그렇게 게이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나한 <오케이, 오케이, 웃음> 쪽만 때린다 한 쪽만 때린다. <웃음> <웃음> 어떠가 기력야. <또 왔어, 웃음> 찢어 찢어 찢어 아 미안해 아야 아이 안돼 바이바이 오늘 살려줄까요? 일단 살려줄게 못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아 진짜 나중갑군 아우? 어게 얘네들 실력보면 은 충분히 아아! 나... 그, 뭐냐? 그걸로 충분히 없는 실력이 투기리라 어, 기 한내만 어, 때려봐요 그렇지 자, 들 우와! 지금 빠져 빠져 빠져 아이고야. 아, 예. 와, 빨간 색깔 세골이네 개야. <웃음> 바이바이. 세명밥 들어갔어. 야 유튜브각? 빨 ㅎ 바이바이 네명 떨궈네 유튜브각? 와아 아무래도 아 정말 또 오는거야? 대장간에서 일어난 일 <웃음> <웃음> 빠지고 아, 여기 한명 한명 보내고 너도 가고 여기는 이거 던져주고 뿡 끝났고 게임 끝